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파이썬 관련된 워크샵에서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왼쪽이 지금 질문자께서 주신 그 문제인데 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똑같이 하니까 일단 에러가 났고 여기 서치 스택 오버플로를 우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저몇 군데 들어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에러들이 있는데 이거를 트리거하는 트리가 그러니까 에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지금 얘는 문자형인데 왜 인티저로 캐스트가 안되냐 라는 이야기인데 그 문자 자체가 일단은 숫자로 인티저로 캐스트가 가능한 형태여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0 어떻게 보면 문자로 읽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한글로 4 적은다고 해 가지고 4로 캐스트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크루를 줘야 되는데 이게 4.0인 실수로 들어와가지고 인트로 캐스트를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이 앞에서 보면, 인, 어, 플롯, 아이고, 플롯으로 한번더 캐스트를 한 다음에 하면은 이제 문제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실수로 가, 그러니까 인티저로 가능한 걸 알지만 기계는 모르잖아요. 문자 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게 뭐 커마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않아요 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왼쪽 화면 보시면은 어쨌든 이 3은 캐스터가 가능하니까 인티저로 캐스트를 해서 비교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인티저로 캐스터가 가능했다 3.0으로 했으면 아마 것도 에러가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 b 같은 거예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명령어의 순서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다 프로시저를 해요.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터, 더 이터에 5가 들어가 있고 이 컨디션이 일단은 만족하잖아요. 그럼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5를 출력을 했으니까 5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5 먼저 뜨고 쭉 순차적으로 가면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도는데 얘가 0이 됐을 경우에는 컨디션이 밑하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밖에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숫자를 먼저 하나 뺐어요. 그러면 이배려블 안에는 5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5가 아니라 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찍으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0 같은 경우도 일단 1이었을 때 컨디션이 1이니까 최후의 컨디션이 맞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을 뺐어. 그러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순차적으로 이거를 리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u p 드 n d 랑 extend를 주셨는데, 어 일단 저도 똑같이 해서 일단 에러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그, 이것도 서치를 해보시면은 나오겠지만, 그, 그러니까, 이터에이티브를 한 거, 그러니까, 즉, 이러, 이러에이티브를 하다는 거는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리스트라든지 스트링도 리스트로 볼수 있으니까 뭐 그런 오브젝트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리스트를 리스트 안에 더할 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작 같은 경우는 add range라는 게 있겠죠. 사실 이걸 append로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원래 아이템으로 더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자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는데 지금 어 질문자 분께서는 익스텐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이제 어레이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사실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가호를 써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뭐 리스트 어레이 뭐 비슷한 얘기니까 파이썬에서는 치게 되면 이제 문제없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요거만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프린트 g 를 찍게 되면 당연히 그 가로를 빼먹었네요. 8선2 버전 때는 가로도 되긴 되는데 가로 있게 명백하게 해야죠. 자 이렇게 0부터 4, 어, 4까지 화면을 찍히는데 결국 얘를 내가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gg하고 g 한 다음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gg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더이랑, 더 이상 그 대가로는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도 된다. 굳이 익스텐드를 쓰고 싶으면 이걸 한 줄로 쓰고 싶으면 은이 g를 어떻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된다. 근데 이게 이거보다는 이거를 당연히 추천해드리죠. 어펜드를. 음. 그러니까 결국 리스트에다 리스트를 더할 때 익스텐드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터에트블만 받는다는 거는 결국 리스트. 리스트랑 리스트를 더할 때 쓴다는 거고 인티저는 아이템이죠. 예. 네. 리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이렇게 만든 거죠. 리스트 그 뭐야. 아이템을 리스트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는 질문자께서 s o l t e d 라는 명령어가 뭐 스트링이나 인티저가 있는 합에서는 정렬을 못 하나요? 이것도 뭐 사실 프로그래밍에다 다를 것 같은데 파이썬은 굉장히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렬이 다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괄호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튜플로 만드셨는데 일단 그냥 리스트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어뭐 사실 이0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코딩 시험 같은 거 준비했을 때뭐 소문자 a랑 숫자랑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그러니까 문자 소문자 a가 얘그 아스키 코드를 찾아보면 이게 65인가? 그럴 거예요. 뭐 대문자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쓰지만 스트링은 결국 캐릭터예요. 그래서 뭐 시나 뭐, 뭐 c++ 이런 데 보면 이제 차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문자형, 캐릭터라고 하는데 캐릭터는 문자 하나 하나인데 걔네들은 나중에 아스키 코드로 전환이 가능하다. 바이너리 코드로도 가능하고 이진법으로요. 네, 그런 게 있고 한번 찾아보면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서치를 해 보면은 그 a 아스키 코드 밸류라고 하면 대문자 a가 65에 해당되고 이렇게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이썬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 약간 파우션보다좀더기계어에 비슷한 애들은 A랑 숫자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로 봐서 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어 항상 프로그램 명백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펑션 만들고 하다 보면 은 내가 짠 프로그램에 내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항상 가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숫자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가장 밑단계의 펑션들은 완벽한 세상을 전제해요. perfect world야. 항상 인풋은 항상 익히도록 하고 아웃풋은 반드시 아웃풋이 반드시 리턴이 돼요. 뭐 null value라든지 undefine이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 뭐랄까요. 계산이 안 됐을 때 리턴 시킬 수 있는 반류가 있는데 무조건 완벽한 세상이라고 보고 이 데이터를 프리쿡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스에서 그 완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펑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하이레벨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예, 솔트가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숫자로 하게 되면 은 솔트가 되겠죠. 예.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0부터 10까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명백하게 가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특별히 지금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 전공법을 일단 공부해 주시는 게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확장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를 보면 어 일단은 절대 한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버릇문면 진짜 안 좋거든요. 일단 영어로 무조건 좀 하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한글로 하는데 지금 그 코랩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 글자 같은 것도 잘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진짜 어떤 환경에서는 제가 옛날에 코딩 그 파이썬으로 했을 경우에 이거 한글 들어오면 다 깨져가지고 또 그거 찾아주고 기억도 안 나네. 예, 하여튼, 그렇게 엄청 고생했던 것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는 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문, 이 v a r i 은 무조건 영어로 하세요. 예, 그래야지, 그 버려뜨리는 것도 좋고, 나중에 코 o w 을 하거나 실무에 가서도, 예,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실제 환경에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쳤고, 지금 이제, 아, 에러가 났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신텍스 에러예요 이런건요. 되게 간단해 쉽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에러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라인도 가르쳐줬죠. 열다섯 번째 라인. 여기 이렇게 고장났다고. 그러면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네.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같냐, 뭐 다르냐, 뭐 크냐, 뭐 작냐, 같거나 작냐, 아니면 뭐 크거나 작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 q 같은 경우는 예, 그 수학 의미로는 A랑 B랑 같다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여기에 어자인이 된다는 라 거예요. 이게 여기에 어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두 줄로 비교, 그, 비교 구문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어, 에러가 났네요. <웃음> 어, 제가 잘못했다. 헷갈렸다. 자, 여기, if ss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너, 이너머레이, 그가 i 번째 G를 나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 번째마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아래 코드를 써봤는데 실행이 안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 이렇게 해결하면 일단 문제는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너머레이트 하게 되면 이게 뭐그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뭐 코딩을 할때뭐 파이썬닉하게 코딩을 하자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되게 쉬운 문법들을 가지고 하는 걸좀 추천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i, address 하게 되면, 이 address가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겠죠, i에. 그쵸? 근데, 우리는 index를 알수 없단 말이야. 사실, 제일,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익숙한 방식이 이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가장 좋아요, 제,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i는 0, 0하고, 하고 이게, 그, address, 아, 어, 또, 8세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네. 저는 다른 랭귀지에서는 주로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따가보좀 다르죠? 예. 어드레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뭐, i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려나? 아, 이렇게, i 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파일선 잘안 써서. <웃음> 네, 이렇게. 이렇게 치면 아마 for loop이 될것 같은데, 해볼까요? 또안 되면 또 그러니까. p r i n 해볼게요. 에러가 나면 뭐 고치면 되니까 자... 아... 아... 아, 아 파이썬에서 이렇게, 쓰, 이렇게 쓰는구나 파인 이렇게요 예, 네. 아이 필요 없다 잠시만요 1도 필요 없고 네. 이게 이게 더파이썬이니아 파이썬이, 아,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이제 루프를 할때 아이 루프를 할때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어, 계속 에러가 났는데 range 오드레스. 어, 길이를 재하죠 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함수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막 회사 거 지금 다른 코드 작업하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헷갈려서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리스트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두 개를 담고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 길이를 재서 그 길이에 대한 range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개다 그러면 0,1,1,3,4가 리턴이 되겠죠. 0,1,1,3,4가 차례로 들어와서 이 i를 가지고 얘를 인덱스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그 뭐랄까요? 아이템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인덱스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enumerate 해가지고 g는 항상 인덱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a,b,c,d가 있다고 친다면 a는 g로 a,b,c,d 순서니까 b는 1. 그러면은 여기는 c로가 들어오고 a.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b. 2가 들어오고 c.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오니까 이두 데이터를 필요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면 되겠죠. 예. 어 예, 이정 이 정도로 일단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질문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같이 한번 잘 알아보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